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희살된 공무원 이 씨가 신월북을 했다면서 언론에 공개했던 증거들입니다. 발표했던 증거인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 당시에 이 씨가 평소에 도박비지 많았고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평소에 해상 표류를 하기 위한 해류, 해류의 움직임을 잘 알고 그래서 구명쪽 입기를 입고 월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모든 자료가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저 자료가 그러면은, 그것도 있다는 거아니까 어, 뭐 근거들이 잘된 공무원 분이 늘 월북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라 네, 그니까 일부는 좀 과학적인 추정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당시에 바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럼, 헤엄쳐서 가는 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해경에서 설명한 건 이제 뭐 부표라든지 음용조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갈 수는 있다라고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안정할 수 있는 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렇그안 되다 보니까 또 나온 것이 도박비지 있는 등의 경제적 상황이나 수변을 비관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을 제시했거든요. 그것도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도박빚이 있거나 채무가 있거나 했을 때는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가 충분한데도 함부로 단정했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오늘에 의이 있어요. 어쨌든도 언론에서는 저런다고 월버을했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게 과연 얼론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가. 자, 국방부는 사건 초기에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입장을 바꿔서 시신 수각이 추정된다면서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라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 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다달받아 피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서훈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요 9월 24일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국방부 발표 후에 북한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그 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분들에게 대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대 임대리 측에 위협하며 앞들이면서 무엇인가 동해 지지고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고도. 국방부는 당초 이 충격을 가하고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또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서 저렇게 사과 통지문이 왔다라고 발표를 한 뒤에는 다시 호각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실관계를 좀 조사해봐야겠다. 한발 물러서고 뭔가 톤 다운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국방부는요.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목이니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도 렇지만 태경이 본인 타일에는 무서독 월북증으로 남기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조금 전에 서훈 당시 안보실장의 대북 통지문 얘기를 하고 나서 타이후에 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까 김진표 보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봤던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증거들을 보면 이게 월북의 증거가 되나? 사실 그랬요 많이 그랬어요. 그데 네. 이런 이런 도박비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월북했으면 추정된다고 하면 비난의 화살이 그분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월북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다. 그때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방부와 해경의 초기 발표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변화되는 과정에 결국은 추론해볼 거 있다 할수 있는 거는 뭔가 내부의 그 의견 같은 것들이 변경되는 과정들에 청화대나안보실도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은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놀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월북이라고 발표를 할 당시에 해경과 국방부는요. 북한군 간의 교신 감청 내용, SI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이 감청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증거로 이 시가 자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월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의 일부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보만 회사 선택해서 곤란해서 발표를 한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청을 했다 지라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 또그 말만 들어서는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하나로 특정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감청을 통해서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한테 나 자진 월북이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오늘이 진짜 자진 월북한 게 아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이 또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닐 수 있다고 라 하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던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첩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 이 이유였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대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던가. 네. 네 그리고 증거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판단 결과도, 설령, 이,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이라고 칩시다. 자진월북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근거를 수집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공개를 정부 입장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이런 네. 걸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다시 얘기를 해봐도 도주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진 월북이라고 발표를 하면 안 됐을 일을 왜 그때는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오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피살된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번복한 것.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사실 양균선을 했어요. 저희 원실에 와서 시생하기 응.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났어요. 응. 시생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요. 저한테는 그쵸 수사기전에 이미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공모돼 네.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과장하거나는 인별적으로 음, 유리한거 이제 불리한 증거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월북 모래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뽑아 가지고 발표를 겁니다. 그 무슨 것처럼 이미 결론을 내려둔 상황이었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은폐했다고 하태경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